<웃음> 광학으로 빛이? 양식이냐? <웃음> 아, 자연산이냐? 아무 그러면 이제 그 아쉬움 다 토로했으니까 아까 계속 하던 얘기, <웃음> 예. 그 본격적으로 그 이제 데이터 과학, 네 AI 뭐 그다음에 화이트칼라 소멸의 문제 를좀 얘기를 좀 더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중요한 문제니까 신문은 사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직무유기, 직무유기. 저도 전 전직 신문 기자지만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분노하신다. 아, 나 중요한 문제인데. <웃음> 된다, 마케팅, 자동화의 저자이잖아요 i n g m a r k e t i n 니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arketing, m a r k e t i n 는 m a 이 k e t i n g marketing, m a r k e t 네, 사실.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네. 그 쇼핑을 할때 찾아보는 것도 온라인이고 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온라인이고 이게 다 디지털화 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마케팅의 방식도 네. 바뀌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업무자 동화는 제가 뭐마케터들 일자리 날리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어 반복적인 네. 일을 줄일 수 있다는 네. 라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인 일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욕구들은 다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의 마케터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손엔 엑셀, 한 손엔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서는 한 손에는 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크리에이티브로 문제로 바뀌게 됐다. (2013년에) 네. 그 프레이 오즈번이라는 사람이 쓴그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네. 이미 사실 경고가 좀 나와요 장래활동중인 근로자의 4 7를 전산화가 대체할 네.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네네 네. 근데 저부터 인공지능하고 음. 뭐 사무자동화 얘기잖아요 네. 최근에 그 그거 재밌잖아요 국민은행 파업했던 거 일도 효과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되게... 잠잠했죠 예전에 그래도 하면 뭐가 멈춰야 되잖아. 근데 그렇죠. 고객들이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 잘돼 있어서 이미 뭐 스마트폰으로 송금 다하고 솔직히 저도 약간 소름 돋긴 했어 어 이렇게 지장이 없나 대세 스마트 팩토리의 대명사처럼 요새 쓰이는 그 아디다스 스피드, 아디다스? 예, 스피드 팩토리 있잖아요 스... 보통 그게 이, 이, 10명 정도 그 공장에서 있다고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안스바흐 독일의 안스바흐의 음. 공장이 설립돼 있는데 음. 연간의 생산량이 5 0만 켤레래요 근데 관리하는 직원1열명 근데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아 그렇구나 스마트 팩토리가 그런 거구나 음. 이러고 있어요 음. 뭐 인도네시아가 있어 네. 인도네시아에서 포스기에 계속 뭐가 찍히는데 음. 수량 그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래서 빨간색의 무슨 사이즈고 무슨 디자인이야 음. 어떤 그런 모델이에요 얘가 막 팔려서 수량이 모자랄 것 같으면 이게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서 알고리즘을 타고 얘가 딱 패턴 분석을 해서 이열명의 관리자만 있는 큰 공장에 네. 알아서 얘가 갑자기 생산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주문 발주 이런 개념이잖아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찍혀서 들어온 게 데이터가 쌓이면 어더 생산해야 되 하면 얘가 그냥 생산을 그렇죠. 이 여기서 사람이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인도네시아 지사에는 포스기에 뭐 찍혀가지고 자료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군가 엑셀로 정리를 하고 본사에서 보내봐 하면 이거 보내고 그다음에 음. 시장조사하고 결제라인 맞고 뭐, 마, 뭐, 그거 죠싹날라간 거예요. 그게 와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표정이 어두워져 갑자기 놀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무슨 스마트 공장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블루 칼라 이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네.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상 공장에서의 자동화는 예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공장을 10명이 굴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앞담에 있었던 행정인력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AI가 쓴 소설이 하나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 출판 안된거 아시죠? 네안 됐다고 왜안된 거예요? <웃음> 왜 너무 잘 썼어? 아 너무 잘 써서 <웃음>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웃음> <웃음> 어. 이제는 그러면 소설도 자연산 뭐 인공산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라, 갈라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웃음> 이게 이소설에 AI가 쓴 건지 NI가 쓴건지 아... Natural intelligence가 쓴 건지. <웃음> 광어고르듯이 <그룹이> 양식이냐? <웃음> 아, 자연산이냐? 아무야 무슨.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비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한데. 마음속에서 이런 거죠. 비관하고 있지만 꼭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좀 낙관론자인 게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이나 반복적인 일들? 물론 저도 소설을 잘쓴 거는 좀 충격이긴 한데 사람이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AI를 통해서 맡기게 되면 사람들이 올곳이 생산의 주체 역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은 인류로 보면... 좀더구는적인구는지친아닌뭐 그렇게 되면 좋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잖아요 <웃음> 네. 그친인터스텔라는 응.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응. 응. 응.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번는라그랬듯이이런 얘기 있는데 Y2K 혹시 기억나세요? 기타 친가를 맡고 있는유이친 세상 망할 줄알았잖아문처 없었죠. 전안 망할 줄 알았는데 문처 없었죠. 그때 영그때 영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겠냐는. 근데 지금 이간보다 똑터네트 나오니까 그렇지. 아,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세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과학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AI가 발달을 한다그래서 이공계 쪽으로 확 몰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래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도. 치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앤다고 주장하는 건좀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럼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 이제는 우리가 그 AI, 인공지능,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새로운 자동차에 올라타서 안전하게 좀더 넓은 세상을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을 좀더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EBS가 됐죠. 아 그래요? 네. <웃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사이언스 전문가, 네. 경제 전문 기자, 아, 경영 전문 기자, 네, 고구라 네. 님이랑 제가 한번 진행해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